나단 이거는 숲개고요 이거는 암깨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얘는 알은 없는데 살은 좀 탱글해 근데 아직 안 까봤는데 아무튼 숲개가 요새 뭐 제철이다 어쩐다 뭐 이래가지고 숲개도 같이 시켰어요 신난 목소리 듣기 좋네요 나단 <웃음> 캬캬캬캬캬 일단은 뭐를 하냐면 은얘 배떼지를 이렇게 떼고 어알 있다 얘는 알 있다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놓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짜잘한거 쫌쫌다리 좀, 좀, 좀 떼주고요. 왜냐면 먹을 때 이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좀 떼는 편입니다. 와 알이 얘는 좀 실한데요? 얘는 좀 알이 졸라 실하다. 아 근데 이거, 이, 이걸 거이이 존에 만진 상태로 저저 저 가위를 거시기하는 게 조금 거시기해서 얘, 배때지를 다 따고,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숫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와, 얜 진짜 크다! 응. 어. 얘, 저 집게도 존앤 무시무시한데요? 그지? 응? 어? 멧돼지를 한번 이렇게 갈라줍니다. 대박 돌돌 내장을 쏟아지지 않게 거시기를 해주고 어, 얘는 진짜 크기부터가 존나 남다르네. 이거를 존나 떼. 존나 떼고 아무튼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고 얘는 그리고 얘를 또 여기서 보시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뚜기밥 3개 먹은 <웃음> 얘는 그냥 요거를 잡고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음. 여기 뜯어졌네요 이렇게?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이번에 내장을 조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도록 합시다 좋아요 이러면 내장이 좀 예쁘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음. 게장 먹고 나면 한동안 손에서 게장 냄새 나는 거 알죠 여러분? <웃음> 이런 약간 손으로 먹는 거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냄새 약간 그잘 배이는 이런 거를 먹으면은 진짜 손에 냄새가 배겨 그게 그렇지 올라 그러고 얘는 진짜 훨씬 살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살이 많아 보인다. 깔끔하게 짜고 싶다 그리고 어 살짝 살짝 중간 거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게장, 뚜껑수, 반갈죽 뚜껑파. 음. 반갈죽 반으로 갈라서 죽여버린다고요. <웃음> 밥을... 좋네~ 쑥~ 나단~ 밥~ 원래 이런 거 먹을 때는 밥 그냥 흰밥 먹어야 돼. 흰밥... 그치? 이 친구를 이렇게 반갈주... 이게 반갈죽이 이게 답니다. 여러분, 와 얘는 진짜 대박이다. 얘는 진짜 알이 진짜 예쁘게 차있네. 대박 돌돌~ 존나 침나와 지금! <웃음> 그리고 얘는 와우 이분도 내장이 존나 싫하고요어 대박 덜덜이고요. 네 장관이고요. 어쩌고 거요 신의 선물입니다요. 네. 네 그리고 얘는 다리를 다리를 먼저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분리를 이렇게 해주고 친구도. 다리를 가위로 잡고 지렛대 원리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슉 해주면은 이렇게 슉 바로 그냥 이렇게 되죠. 오~ 아~ 이런 이게 렇 딸려오네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주도록 합시다! 한꺼번에 떼도 되네요 음. 좋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 처먹는게 남았다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처먹기만 하면 된다 네. 오야 진짜 초점 열리라네? 어? 그렇와 이거 알 대박 돌돌. 응? 아 이거 젓가락 필요하다. 아 진짜. 와 봐봐 이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봐봐. 응? 어? 이게 여기를 안파먹은 사람은 바보야. 봐봐. 쿡쿡 어? 쫙 나온다. 응? 와 미쳤다. 진짜 모니터로 빨려 들어가고 CPU 쌈와 아는 맛이란 더 미음이 치겠어 <놀� municipality> 그래 원래 아는 맛이라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 그러고 여기다가 채 기름을 졸업수 <놀란람> 혹시 집사들 개장도 있나요 아 오시면 쌉게 하는 존나 지금 비비느라 정신 나갔죠? 좀 그렇습니다. 음. 오, 윤기 잘잘 지렸고요. 음. 아, 출당. 게장집에서 음. 먹는 방법 추천해주는 것 같다고? 아, 이쯤 되면 나한테 게장 PPL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개봉통도 먹을 때가. 아예. 와. 안 보여 안 보여. 와 대박 돌돌. 와. 쿡쿡. <놀람> 니아이스. 간장 게장으로 고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쳐 먹었으니까 다리를 일단 분리해 줍니다. 다리는 이따 또 빨아먹을거 거든요 키키키키개 게딱지에다가 한번 비벼볼까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막 게딱지에 비비는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어. 왜냐면 이게, 어? 이게 깔끔하게 잘 어? 물론 다 뜯어지긴 하는데 또돌돌. 그리고 게딱지에 비벼먹는게 좋긴 한데 게딱지가 생각보다 되게 작거든 그래서 봐봐 이게 밥이 이렇게 넘친다니까 다시 밥통으로 간다 어. 밥통으로 합니다아 음. 이러면 이렇게 깔끔하잖아. 어? 슉. 놓칠 수 없는 밥. <웃음> 밥 주워 담기. <웃음> 밥 주워 담고요. 네, 주워 담아 줍니다. 밥. 쿡쿡. 아기도와 진짜 아좀 먹었는데도 침이 줄줄 흐르는데 미치게 쌈 유유유 책임지삼 유유. <웃음> 아 이걸 어쩌나 내가 책임져줄 수 없는걸 아레야레 아, 요렇게 해서 그냥 크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네. 음. 음~~ 음~~ 맛있네 음. 아니 대장이 이렇게 쫄깃할 일이야? 음~ 자린고비방송 <웃음> 간장 조금 따르고 내장 넣어서 근데 이게 간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 짜지가 않네요. 음~ 짜잔~ 음~ 망강! 알 있는 게 이거 하나뿐이라서 좀 아쉽네요. 음. 암깨를 세 마리를 깠는데 음. 한 마리밖에 알이 없어. 음. 얘는 여기서 짜자. 음. 짜면 나옵니다. 살이. 히히 오, 살잘 나오고요. 네, 다리를 일단 뗀 다음에 요건 좀 빨아먹어주고. 쿡쿡, 니이스 그래서 지금 이간장비장이 39,900원, 39,900원, 39,900원, 39,900원, 39 그냥 빨아먹는 거보다 살, 살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나와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존나 개탱글탱글하고 돌았는디? 응? 나 맨날 이렇게 쭉쭉 씹어먹었는데, 응? 그러면 입에 들어가자마자 뭉개지잖아요, 보통. 응?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짜먹는 게 훨씬 개쩌는 것 같은데? 햇냥인가, 개쳐 바른 개장 <웃음> 따단~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살 <웃음> 여러분, 이거 누르면은 우와! 와~ 와~ <웃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응? 아, 근데 이거 누르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 <웃음> 와, 이거 진짜 살 대... 대박, 진짜 개대박! <웃음> 와~ 진짜 이거 대박, 대박, 개쩐다! 와~ 아직도 남아있어! 살 누르면 또 나와~ 와~ 대박! <웃음> 이살좀 봐, 미친! 응? 살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음? 여기만 따로 빼 여기만 따로. 음? 네, 여러분 이렇게 누르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전 장갑 끼니까 그냥 팍팍 누르는데 와 음? 대박 돌돌이고 막 아, 여기 여기 다리 쪽으로도 막살삐져 나와. 그리 여기 남은 거좀 빨아먹고 와. 맛있다잉, 응? 이것도 짬은 또 나와. 그리고 짬은 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그지 짬은 또 나와. 미쳤어. 와, 이거 진짜 살 오지는데, 살 이거, 와. 와, 진짜 살 개탱글. 좋네, 오짐, 진짜. 응? 국물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와, 이거 살이, 살이, 응? 살이 진짜 탱글한데? 나다 살이 미친, 어? 와, 살 존나 탱글. 진짜 윤기 지림. 이거 아직 참기름 안 넣었거든? 어? 근데도 이 반짝반짝하는 이 뭐야, 뭐야, 어? 음, 와, 와, 존네 녹는디, 진짜 살 녹는디, 진짜? 응? 어? 진짜 살 녹아, 진짜 존나 쌀르륵 존네 녹음, 진짜. 참기름 부었으니까 조금, 밥 조금만 더 해서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참기름맛 밖에 안 나요 하 진짜 존은 이쪽이 살더 많다 응. 진짜 존은 이게 근데 막 간장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에 약간 간이 배어있어 그냥 막 맹숭맹숭하지 않아요 초점 좀 초점아 오 대박 돌돌 아아 아. 대박, 돌돌. 음. 입빨리는데계장 말고 공기만 들어오죠? <웃음> 와, 근데 이거, 와, 진짜 이거 살 진짜 돌았다, 진짜. 응? 응? 이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와, 살 진짜 존나 꽉 차있어. 살 봐. 탱글. 응?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그래도 탱글, 그지? 대박, 돌돌. 이것도, 와! 와! 와! 와, 이거 진짜 살 존나 탱글하다. 응. 어. 앞으로 이제 숫개를 먹어야겠다. 응? 알 때문에 안깨 먹고 이랬는데, 숫개가 살이 존나 통통하네. 응? 응? 알 있는 것도 고소하긴 한데, 숲개가 존나 지리는데요? 어? 따당 깔끔하게 발랐습니다. <웃음> 그치? 살 존나 깔끔하게 없어졌어. <웃음> 근데 이게 살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발래지는 걸수록 되게 싱싱하다는 거거든요. 응. 음. 이게 되게 싱싱하다는 거야. 와, 살 미친. 와... 와, 나 이거 짜면서도 지금 벌써 입에서 맛이 느껴져. 이제 어? 와 어? 짜면서 이제 맛이 느껴져요. 태박 돌돌 뜯어놓고 와 맛있겠다. 먹자 와. 집사는 기억으로 밖에 맛볼 수 없단 말이야. 3일 입으로만 안타깝다고 말하는 양. 거의 이거 무슨 어? 거의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쪄서 먹으면 그냥 그냥 바로 초밥 아님? 어? 저번에 어떤 분이 초밥 먹방 초밥 돌리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초밥 아님? 어? 그냥 초밥임 그냥 초밥 어? 살이 졸라 실하고 탱하고 이래서 탱실 어. 음. 아 근데 되게 살이 달달하다? 뭐지? 다단 초점 좀 이게 밥보다 지금 개살이 더 많은 그런 어? 초점 좀 초점 좀왜 자꾸 뒤에서 초점이 맞는거야 씨어 됐다 봐봐 살 좋네 많아 앙음 음. 이거를, 한 번. 와, 이거, 이거 뜯으려고 한 건데, 살, 살 나온 거 봐. 너도 밖으로 들고 가고 싶은 거니? 응? 아 진짜 이거, 어? 누르면 강살이 쭉쭉 나와. 응? 이번엔 이렇게 진짜 올려가지고, 응? 와, 이건 진짜 스시다, 스시. 어? 이건 진짜, 와, 나 이거 스시 아니야, 스시? 응? 이것이 바로 개반 밥반. 진짜로. 어? 진짜 이게 개반 밥반. 와. 살, 윤기, 지림, 진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존나 반짝반짝거려. 내가 보기에도 반짝거려, 지금. 어? 음. 좀 짭짤 달달해요. 대장 먹방 영상 제목 앞에 광고인 분은 나이 오겠지. 음,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렇 예, 뜯어봅시다. 이번엔 조금 성공적으로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다리만 뜯기네요 이런 다리를 그냥 뜯긴 김에 다리 뜯어버리고 이거 다리 잘안 뜯기면 그냥 이렇게 돌려요 여러분 이렇게 돌려 돌리면은 이게 관절이라서 이게 엄청 쉽게 뜯어져요 그치? 와우 여기 약간 내장부분인데 내장부분 살짝 내장부분은 밥에 양보하고 음 와이 진짜 살 덩어리 미쳤는디? 어? 이살 덩어리 보여요? 살 덩어리? 어? 아니 뭐가 이 반짝반짝해? <웃음> 진짜 어이가 없네? 어? 근데 이게 암깨는 좀더 작아가지고 응? 음? 근데 암깨도 드니까 반짝반짝하네 어 이건 암깨고 이건 숫게 응 음. 이거 이제 한 입에 먹어 볼게요. 이 계속 밥에다 짜 먹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입에 왁해서 먹는 약간 그걸 해 보고 싶어. 음. 아니 이게 살이 막 이게 너무 많아서 뒤로 삐져 나와. 와. 짜잔 <웃음> 너무나 깔끔하지? <웃음> 좀 심하게 깨끗하군 <웃음> 얘도 얘는 약간의 알이 있어서 밥의 양? 아니야 그냥 내가 먹자 아. 그러고 이제 다리들을 아 밥을 아직 덜 먹었네? 아 이게 남아있네. 신에게는 하나의 개딱지가 남아있어 옵니다. 히히 개딱지 히히 요렇게 다 비웠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는 요렇게 해서 그냥 간장 안 넣고 이거는 좀짤것 같아서 간장 더 넣으면은 음 그러고, 이제 다리를 먹을 시간인데요. 다리는 이게 좀 발라야 하는 거는 좀 나중에 먹고 그냥 이런 다리 있지. 이런 다리부터 쪽쪽 빨아먹는 게더 빨라요. 음.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쪽쪽쪽쪽쪽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 됩니다. 개장인 음. 게 체계적으로 <웃음> 먹는 사람 처음 봐요. 이거 쩝쩝쩝쩝 먹으실 때 이거 개 껍데기가 이빨 사이에 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럼 진짜 지옥입니다. 와이 새끼는 이거 여기 누르니까 이렇게 살이 나오는데요? 와 숫게 만세다. 자 숫게 만세요. 음? 음 가을이라 숫게가 살이 많고 맛있대요. 음. 그렇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오동통통하구나 간장게장이 되게 감칠맛이 있어. 중독성이 있다 할까? 음. 포디 계장즙 뿌려주냐며. 저도 <웃음> 쭈압 아주 좋고요. 짜잔. 어, 이건 살이 약간 붙어 있다 이 자리는. 오늘 새 거의 다 먹었고. 여기는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다가 가위질을 해주면 쉽습니다. 객기 <웃음> 부리지 말고 어, 쉬운 방법으로 갑시다. 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부서지거든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긁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긁어냈습니다. 비닐 부분을 살짝 이 젖혀가지고 옆에 조끔 남은 거또 먹으면 진짜 빨대! 따단! 응. 요개 살들을 이제 요거를 살짝 요거를 살짝 젖혀가지고 완전 살짝만 응. 살짝만 해서 따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 수많은 잔해들을 뚫고 마지막 숟가락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음 크아, 촉촉 쫀득 딱 살이 쫀쫀해 보이는 게 보기죠? 어? 근데 또 윤기도 차르르 와음 음. 와음 와. 와 이게 이렇게 살만 이렇게 빼서 먹어본 적은 저도 처음이거든요. 항상 그냥 하나하나 발라먹었는데 진짜 대박이다. 살이 엄청 쫀쫀해요응 뭐지? 제가 막 게장 같은 거철 따라서 막 먹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숫게가 살이 이렇게 개 오지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존앤맛있구요 잠시 화면 조정 시간. 후식이 뭐냐면요. 은 키키. 따단. 이건데. 이건 왜 있을까요? 따단. 이것까지 오면 은 살짝 뭔지 알겠죠? 쟤르카. 저는 파란색이 더 좋아요. 아포가또는 따뜻한 음식이다. 그치? 음. 아포가토 국밥인가? <웃음> 아프가 또 국밥이라뇨? 에... 아니... 자, 여기다가... 아니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좀 대봐봐... 어... 야... 야... 너 지금 나랑 싸울래? 어... 어 예쁘게가 되지 않는... <웃음> 예쁘게가 잘 되지 않는... 여기다가 아포가또뭐 어쨌든 간 이렇게 해먹는 거 아니겠어? 어? 대충 이게 아포가또 아니야. 어? 샷두 개예요. 이게 대충 아포가또 아닌가요? 진짜 간장게장 같잖아. 아니거든요? <웃음> 간장 버터는 봤는데 아니 저기요. 이거 간장 아니라고요. <웃음> 네? 아. 아 너무 차가워 건강해 <웃음> 두부탕수육 난리 났죠 음, 네. 떡 가지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두부 넣으면 마라탕인 줄 알았어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아포가또를 모르네 어? 그릇 때문에 진짜 치게 같아요. <웃음> 아까 한국 음식 아니라 하시더니 맞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아포가토를 모르네. 어? 응? 아니 동그랗고 큰 접시가 이거밖에 없다고요. 에? 사실 두부 엑설런트 껍질에 싸서 온 거지. <웃음> 콩국물에 두부 올리고 간장으로 간해서 먹는 것 같은. <웃음> <웃음> 할머니네 가면 늘 해주셨던 거 이름이 아포거토구나 <웃음> 아니 진짜 어휘가 없네 이 사람들이요 어? 아난 분명히 아포거토 야 대박이다 어떻게 엑소런트 와 대박 아포거토 와 대박 약간 이런 반응을 상상했는데 어? <웃음> 버터 먹는 거 소문 다 났어 <웃음> 후식으로 버터 두부에 간장 비벼 논란의 중심 <웃음> 버터도 통으로 먹고 냥 어른이 자져구나어른 친구들 따라하면 안 돼요 짜지 않다니까요 어? 달고 쌉싸르네요 어? 아이스크림 달고 커피는 쓰니까 집사들이 뭘 알아 어? 두부 다 먹고 나면 면 말아먹나요 아아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휘 없네요, 여러분. 어? 솔직히 멈춰시니까 이제 인점밀 콩고물 묻히는 건같아 <웃음> 아니! 간장 아니고, 어? 커피, 커피! 커피! 어? 아포가또! 아포가또거든요? 아이, 마달못들, 진짜. 아, 여기 뒤에 눌러붙었어. 연병할 새끼. 비켜, 미친놈아. 응? 아, 진짜. 어, 우리 고양이 털 들어가 있다. 대박, 털, 털. 우리 고양이 털. 안 보이죠? 대박돌돌. 잠깐만. 이거 옆에 우리 고양이 털 있는 거 같은데? 음? 화면에 우리 고양이 털이 보이는데? 이게 어디지? 아, 아니구나! 모니터에 붙은 거구나? 우리 고양이 털이? 아, 응. 음. 응. 음. 이게 뭔가요? 추루인가요 안보인다 했더니 진짜 안보이는게 맞았어. 그치? 음. 다 먹었네요. 네. 다 먹었습니다. 음. 마라탕 먹방 잘 봤습니다. 아니.. 어? 나 콩국수라고 하는거 하진 사실 좀 이해가 된다? 근데 마라탕이라고 하는건 뭐야? 음? 마라탕은 좀 에바 아닌가요? 에? 마라탕은 좀 에바거든요? 아 근데 이거 원샷만 할걸 커피가 아까워 근데 이거 다 먹긴 너무 달아서 에뭘걸 장난치지 않아 백탕일수도 있지 아이고 너무 응? 음? 너무 달고 써 드마장 먹방입니다 <웃음> 얼려서 나중에 숟가락으로 퍼먹죠? 아 정말 이 사람들 어? 육수 더 부어주세요 <웃음> 빨리 면사리 추가 고고 <웃음> 아 정말? 어? 어이가 없네요 근데 이거 이거 얼려먹는건 좀천재인것 같은데? 어? 이거 진짜 얼려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응?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그 얼음 얼음 그 실리콘 틀에다가 여기 부어 뭐 부어 가지고 얼려 볼까? 어? 창조 디저트 그냥 버리삼 오키. 좋아. <웃음> 그냥 버리삼 <머리 삶> 제발. <웃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막 괜찮은 것 같아. 진짜로. 농담 아니고. 어?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어 버려요 이것만 이것까지만 먹도록 합시다 음. 이거 빠피코 이제 마트에 빠피코 소다 맛이 있더라고 음. 지금 우리 몰래 얼렸겠죠 민트색이네요 히히 난 이거 따는 게좀 싫었어 짜잔 어. 꽁다리 응 꽁다리 먹으면 안걸린다고? 세상에 대박! 아니 진짜 먹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거야? 왜? 내 동년배들 다 압니다 그니까 말도 안돼 응? 벌써 먹었지롱 짜잔 <웃음> 들고 먹어야 되니까 화면은 저번에 깁사님이 선물해준 고양이 컵으로 너무 귀엽죠? 음. 초점을 제대로 못잡네요 음? 초점 좀 잡아봐 음? 귀여운 고양이 야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눈못 마주치는 거임 음. 아 근데 또 이런 아이스크림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렇게 깨물어 먹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거 꼴찌까지 조금 기다려야 돼서 좀 짜증나. 응. 음. 너무 귀엽죠? 아니, 또 갑자기. 보금 지금 완전 브이로그 느낌.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소다아 그렇게 맛있진 않네. 응. 음. 그냥, 그 뽕다가 더 맛있는데요? 콩나라도 맛있는데? 응. 끄지 않아? 아 끄지 않아래 나만 먹고 있으면서 끄지 않아래 <웃음> 어? 냥이 지금 뭐하는? 응. <웃음> 지만 먹고 <웃음> 개웃겨 지만 먹고 어? 나 혼자 먹으면서 어 그치 그치 브이로그 대 햇냥언니 브이로그 잘 보고 가요 혹시 컵정보 알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근데 컵정보 진짜 못 주는게 진짜 만약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 내 생각이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이거 내 생각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이거를 이게 지금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컵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거 뒷판이나 컵 어디에도 브랜드 이름이 없어요 처음엔 나도 이거 그냥 사서 보내신 줄 알았어, 너무 당연히. 사서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없어. 그, 그 로고 같은 게 아무 데도 없어. 응, 음, 만드신 거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응. 음. 내 생각에 이분이 이거랑, 그, 제 거, 또 따로, 따로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그, 그거 알죠? 그 뭐냐.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를 뭐라 그러지? 그냥 숟가락 젓가락 받침대를 하나? <웃음> 그 수저 받침? 그것도 이렇게 이 도기로 된 거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마 그게 이제 다른 날짜 상작강에 따로따로 와가지고 확실하진 않은데 두 분이 아마 같은 분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음. 컵들땐 엄지손가락으로 배부분 누르나요? 헐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요? 전 여기다가 엄지를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그냥 그냥 어? 근데 이걸 이렇게 올리는 거였나 봐난 보통 이렇게 들거든 나는 컵을 몰랐는데 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생각도 못했는데요?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로? 근데 존은 인체공학적인데 진짜? 나 그냥 원래 이렇게 드는 사람이라서 생각을 못했어 대박 완전 존의 인체공학적인 그런 컵이었네? 몰랐네? 어,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고양이 배 따뜻 그리고 저거 컵 자체에 엄지 안 닿아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 보이고 좋다 허걱슨? 그런건가요? 컵 자체에 원래 근데 컵에 엄지 안 닿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군 와 역시 어, 만드신 분 천재네 음. 아 근데 여기 고양이 고양이 여기 발이나 이런 데 티백 이렇게 걸쳐놓으면 안 떨어지겠다 어, 헐 진짜 나만 몰랐네? 나 이거 물컵으로만 썼는데? <웃음> 근데 이것도 컵이 하얀색이라서 아까워서 그막그물뭐 이게 티백이나 이런 거 전혀 안 썼단 말이야 혹시 물 들까봐 커피도 여기다 잘안 마셔 이거 물만 마셔 물만 간장컵 이거 첩차별이다 <웃음> 10년차 경력직 데려와서 복사 공문만 시킨 <웃음> 아 컵이 자기소개를 안 해줘서 그래 어? 컵이 자기소개를 안 해줘서 그래. 얘가 말이 없어. 얘가 과묵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몰랐지. 응? 아, 그럼, 응? 자기소대, 소개해도 설명서 아니어서 모르고. <웃음> 입이 없어서 못하는 거 같은데? 그런가 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었어? 세계관 존나 지림. 이것이 바로 냥컵 세계관? 오, 존나 지렸고요. 음. 고양이로 캠바캠바 캔바~ 캠바. 캠바. 빠이~ 너무 귀엽다~ 그죠? 응~ 너무 귀여워.